안녕하십니까? 8월 22일자 해선물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철 선물 김억수입니다. 어, 그럼 해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는 모두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등으로 기대감을 가졌던 뉴욕증시는 연준 통화정책 완화까지는 여전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경고에 하락을 했는데요. 또한 달러 강세를 비롯하여 국채금리가 오름세를 나타내 테슬라 애플 등 기술주들의 낙폭이 확대됐으며 코인베이스는 무려 11% 이상 폭락했습니다. 유가는 원유 재고와 휘발유 재고 감소로 인한 수요 기대로 상승했네요. 시장은 불안한 모습을 보이며 다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준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주에 열리는 잭슨홀 회의에서의 파월 연준의장의 연설 및 p c 물가지수 발표도 예정되어 이 있어 시장은 해당 이벤트에 더욱 집중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진 선물 고객들의 매수 매도 포지션 동향을 살펴볼까요? 유진 고객님께서는 HTS 화면번호 402로 트레이딩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낫스닥은 매수 63%, 매도 37%로 매수 우위가 지속되고 있네요. 원유는 매수 50%, 매도 50%로 매수와 매도가 동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은 매수 83%, 매도 17%로 매수 위가 이어지고 있네요.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을 관망하시되 연준의 금리 인상 스탠스는 잭슨홀 회의에서 정확한 입장이 확인할 수 있으니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봉상 테크니컬 포인트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나스닥은 12,900포인트와 13,800포인트 사이에서 박스권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원유도 86달러와 95달러 사이에서 박스 흐름이 유효하네요. 금은 1,725달러에서 1,800달러 사이에 박스권 흐름 전개가 예상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도 시장을 주시하시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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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방송은 투자 참고인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지금까지 해선물 봉이충전 유진철 선물 김억수였습니다. I hope you win today. Goodbye.